안녕하세요. 검성학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저는 어, 오늘 신현사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신현사리 같은 경우에는 신현이 중에서도 분당 진입이 가장 편리한 현장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그런 지역이에요. 어, 앞쪽으로 지금 신현초등학교와 또 중학교 도다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이번에 이제 알려드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어, 총 20세대 정도 큰 대단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앞쪽에 가장 먼저 분양을 시작한 두 세대입니다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를 굉장히 좀 낮춰서 파격적인 조건에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선점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대지 전용이 67평에 지금 내부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내부 면적이 약 80평으로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면적이 넓고 마당은 조금 좁은 걸 원하시는 분들 어, 도시명 단독타운하우스를 찾으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는 현장이고요 아쉽게도 아직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지만 아마 올해나 내년 안으로 도시가스가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0 사리 루체임 소개 영상입니다 지금 외관은 롱브릭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 문이 닫혀 있어서 주차장 내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지금 두세대 먼저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을 굉장히 어, 다운을 시켜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단지가 이제 뒤쪽으로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앞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당이 없는 관계로 마당 없는 이제 타입을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현장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집 안으로 출입이 가능하신데 앞쪽에는 지금 반킬라이데크로 안쪽에 조금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는 작은 잔디마당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전실에 지금 보시면은 신발장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지금 9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좀 널찍한 현관 여유롭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중문은 이렇게 여다지로 쓸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고요 지하주차장 문이 닫혀있는 관계로 안쪽에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곳에는 이렇게 창고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쪽에 뭐 골프백이라던가 아니면 캠핑용품들 수납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신발장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기본적인 세칸 신발장 준비가 되어 있고, 계단 밑쪽으로 작은 창고 공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곳이 지하 주차장 모습. 차량 두 대까지는 충분히 이제 주차 가능하시겠고요. 오버, 오버헤드 도어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나오고요. 좌측으로 공간이 거실과 주방 나오게 되는데요. 면적이 널찍합니다. 창호도 지금 이면창 구조로 되어 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좋고 환기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넓은 거실인 만큼 대형 쇼파나 TV 배치도 넉넉하실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됩니다. 아트월 방면으로는 지금 스마트월 패드와 아래쪽에 대놀 난로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바닥을 보시면 지금 원목마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현장들보다 조금 더고급스러움 느끼실 수가 있고요. 주방을 보시면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으로 모든 가전이 기본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넓은 아일랜드 식탁은 반대편에도 수납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 걱정도 없으실 거고요. 냉장고도 지금 냉장, 냉동, 김치 이렇게 모두 맞춤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광파오븐과 식기세척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기우스 제품, 인덕션과 후드, 싱크볼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구요 싱크불과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수입제품으로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다이닝 공간인데요 지금 4인용 식탁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폴딩 도어를 열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개방을 해 가지고 주방에서 야외 공간으로 이어지는 다이닝 공간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벽면으로 보이시는 지금 이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팬테리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물품을 좀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무늬목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 고급스럽게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은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보조 주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환기창도 크게 나있습니다 원하신다면 1층에 세탁실을 놓고 싶으시다면 저쪽으로 이제 세탁실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세탁실은 지금 2층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1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욕실 두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샤워부스 형태로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층에도 이제 넓은 방이 있는데요. 1층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도 네. 설치가 되어 있고 면적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이 이제 보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1층 방 내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폭이 굉장히 넓어서 좀 편안한 느낌으로 오실 수가 있고요. 통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층도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이제 세탁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곳에 이제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이쪽에도 손빨래해 줄수 있도록 미니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2층에 야외 테라스 공간입니다. 다음은 이제 안방을 마스터룸 보실 건데요.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벽면으로 지금 꾸며져 있는 무늬목도 무늬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시스템 어컨는 물론이고 안쪽으로 드레스룸과 욕실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방 공간도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안쪽으로는 화장대와 그리고 스타일러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되고요 붙박이장 기본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이쪽 공간으로도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옷 수납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은 불투명 유리로 양쪽으로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도 역시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도기들로 채워져 있고 널찍한 공간, 그리고 차분한 인테리어가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수전 같은 경우에도 매립수전을 사용해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작은 자식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의 공용욕실 부분이고요. 1층 욕실과 거의 동일한 크기로 역시 부스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곳은 2층의 작은 방이고요. 자녀분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을 설치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면적입니다. 3층은 다락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박 바꾼 천장으로 자녀분의 그런 놀이방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취미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락방이지만 이렇게 창호가 어전 방향으로 모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함이 없고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 좋습니다. 에어컨은 벽걸이로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 층에는 이렇게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낭만, 낭만적인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군데로 테라스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곳이 첫 번째 테라스고요 반대편으로 보셨을 때 반대편에도 테라스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을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쪽 테라스가 조금 더 넓게 나왔네요 수전도 나와 있으니까요 어린 자녀분 있으시면 은 작은 풀장 만들어서 자녀분들이랑 같이 생활하시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